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어제는 우리 3장 16절에서 2절까지 보고 오늘은 4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 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여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그때는 아주 가장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왜 절박한 상황인가 누가 보금에 보면 예수님의 이 광야 금식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하며 줄이신지라 누가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또 잡수시지 아니하셨다라고 못을 받고 있어요. 어, 요즘은 이 금식하는 분들 보시면 보면 물을 조금씩 조금씩 마시거나 또이 소금을 조금씩 이렇게 먹도록 권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얼마나 절박하셨으면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야 얼마나 절박했을까 그것도 40일 동안이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중대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특별히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거로 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방해가 되는 어떤 것이라도 물리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포기하고 하나님과 만나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특별히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그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에 방해되는 어떤 것이라도 다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는데 자, 40일을 금식한 후에 예수님의 육체가 얼마나 심히 힘들었겠습니까? 바로 그때 마귀가 찾아온 겁니다 돌멩이만 보아도 이야 떡처럼 생겼다 아마 그렇게 이 환상을 볼 정도로 이 먹고 싶은 강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마귀가 찾아왔다는 여러분 마귀는 항상 이 절박한 상황을 이용합니다 이때야말로 마이가 배를 띵동 하고 이 누를 수 있는 가장 좋은 찬스다라고 사유, 이, 사용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이렇게 가끔 절박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죠. 갑자기 병이 들어서 그것도 큰 병이 들어서 꼭 낫고 싶다는 강한 욕망에 사로잡힐 때가 있고 또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해서 야, 돈 없으면 안되겠다. 이런 어떤 위기의식을 느낄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마귀가 문 앞에 찾아와서 대기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럴 때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읽지 못해요 자기 수단대로 자기 방법대로 성급하게 일을 처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왜냐 우리 다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주로 판단력이 굉장히 흐려집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찾아왔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막 돌덩어리들이 늘려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고 권합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타당한 말처럼 보입니다 40일 동안 먹지 못한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먹을 것이 있으면 먹으라고 하는 것은 너무 현실적이고 또 논리적인 충고이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는 절대로 우리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술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에게는 이 도를 바꾸어서 떡을 만들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께 그거 이용하라 그렇게 충동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위장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밝은 사람 하나님 말씀에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위장된 말 속에 숨겨진 마귀의 음모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딱 바로 보았죠 마귀의 그말 속에는 적어도 몇 가지 음흉한 흉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어요 자, 첫째로 어떤 이 마귀의 시험 속에 감춰진 함정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개교를 꾸민 겁니다 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세요 권세도 영광도 지혜도 품성이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이고 하나님과 나누어질 수 없는 분이시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찾아오셨을 때는 입장이 달랐습니다 그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신분으로 오셨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시지만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시고 내려오셨을 때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신분으로 오셨다 왜그러느냐 예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하는 자가 없었어요 지구 역사를 통해서 수십억의 사람들이 오고 갔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하나님께 반역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한 죄인들이었죠. 그러므로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차적으로 중요한 일이 뭐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그 순종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어느 것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한복음 5장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입장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히 순종해야 될 위치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시는 데 있어서 마치 초를 읽듯이 정확성을 가지고 때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정확하게 정확하게 순종하며 나갔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절대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이때야 하라고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목숨 걸고 순종하며 나갔던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히 순종하셔야 했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는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기 때문에 자 성경에 보면 아주 대조적인 이두 어,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일인데요 그때 주님은 매우 시장하신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분이 매우 배가 고프셨어요 아마 그 전날 아무것도 잡수시지 못하셨는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실 때 매우 시장하셨다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프시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다가 무화구, 무화과 나무 하나를 발견했어요 다가갔습니다 왜 다가갔을까요? 먹을 게 없나 그거 찾으시려고 가신 어, 다가간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을 줄 알고 어, 다가갔는데 이 나무를 헤쳐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때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그 배고픔을 좀 면하지 않셨을까 보세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 보시고 다시는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하시니까 나무가 그 자리에서 말라버리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 말 한마디에 나무가 그 자리에서 말라버릴 정도면 예수님 말 한마디에 무화과 열매 못 맺으시겠어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데 왜그 능력은 그때 사용하지 않으신 걸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반면에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하신 장면이 여러 장면 나오죠. 뭐 대표적인 것이 오병이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에서 모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조그만 어린아이가 가진 도시락 하나로 베세다 광야에서 그 도시락 하나로 5천명이 먹고도 남아서 12광주리는 남았다. 그때 남자, 장정 어른들만 5천명이지 아이들, 여자들까지 다포함하면 어마어마한 수차인 거예요. 도시락 하나까지도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그 무화과 나무 하나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왜 그때는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아니하시고 왜 베세다 광려에서는 그 능력을 발휘하셨느냐? 바로 그때는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의 입장이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주님께서 그 시키는 대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면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주님은 거기에 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생활수칙을 따라야 합니다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것을 하지 않는 것 아무리 상황이 절박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 하시는 것을 금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중요한 비결이라는 겁니다 다 자기 욕심대로 지 생각대로 다 하다 보니까 거기서 시험이 오는 거지 그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그 뜻대로 행하려고 자꾸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의 시험은 여러분 오기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잃는 그런 영성이 밝아야 되겠죠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잃는 영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또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말씀의 확신 가운데 서는 것 언제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것 그러면 분명히 주님의 뜻을 자꾸자꾸 분별해 낼수 있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음.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 마귀의 말 속에는 아주 무서운 거짓 진리 하나가 담겨져 있어요 자 마귀의 말은 듣기에는 굉장히 현실적이죠 배가 고프니 먹어라 이게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귀의 말 속에는 거짓이 담겨있다 거짓 진리가 담겨있다 뭐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떡이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배가 부를 때 하나님이 있고 배가 부를 때 신앙이 있는 거지 배가 부를 때 예배가 있는 거고 배가 부를 때 기도가 있는 거지 바로 현대말로 말하면 물질제일주의인 거죠 여러분 이건 참 무서운 사상이죠. 이 물질문명을 자랑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이 무서운 사상에 다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을 가리켜서 경제 동물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 말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현대인들을 경제 동물이라고 하는지 저는 뭐 세상 사람들까지는 이야기할 것도 없고 오늘날 이 교회에 안에도 조용히 한번 둘러보세요 교회 안에도 돈을 물질을 하나님보다 앞자리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람은 빵이 있어야지 빵이 우선이야 라는 이 사고방식에 젖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런 사람들이 아주 절박한 상황에 맞닥뜨리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할까요? 어르냐 그러나를 따지기보다는 자기 수당껏 돈이 되면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돈을 그러니까 떡으로 만들어 먹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갖가지 변명을 늘어놓죠 벌써 사고방식이 틀린 겁니다 무언가 단단히 오염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사람은 떡으로 살지 못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수 있다. 여기에서 이 주의해야 될 말이 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에서 이 떡으로만 하는 이 글자를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헬라우로 모노라는 단어인데 이 만자는 예수님이 경제 문제를 완전히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경제 문제를 도회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인간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부유해집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이 가르쳐 주는 원리대로 생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비춰보면 정당한 분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문명의 발달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하나의 과정이죠 그러므로 그것 자체가 악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욱 부지런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게으른 사람은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고 성경은 충고하죠 위대한 이 영국의 이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할수 있을 만큼 벌고 할수 있을 만큼 쓰고 할수 있을 만큼 저축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활의 원칙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할수 있을 만큼 능력만큼 벌기를 축복합니다 그번 것으로 유용한 곳에 아낌없이 쓸 줄도 알아야 되고 또 능력껏 저축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이 마귀의 말에는 잘못된 거짓 진리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떡만 있으면 된다는 사상이고 둘째는 떡이 하나님보다 앞선다는 사상이에요 이두 가지 거짓말 첫째가 뭐래요 떡만 있으면 된다 둘째는 뭐냐? 하나님보다 떡이 먼저지 떡이 하나님보다 앞선다는 사상 이건 치명적인 독침과 같습니다 거짓 진리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이 떡만 가지고 살수 없는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는 말과 하나님으로 산다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산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거예요 사람이 떡만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사는 이라고 하면 오히려 더 받아들이기 쉬울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제쳐놓고는 하나님의 실체를 이해할 수도 없고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없고 그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그 성경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늘 머릿속에 새깁시다 하나님으로 산다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도회시한다? 너 no,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산다라는 사람은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삶의 방향과 지표를 설정하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 없이는 살지 못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기 때문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옵니다 시편 104편 14절과 15절을 우리 한번 읽었는데 앞에가 그가,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시작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유택하게 하는 기쁨과 사람의 마음을 힘 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한번더쭉 읽읍시다 시작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 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없이 어떻게 인간이 살수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재난 때문에 다들 허우적거리는데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 재난은 더, 더 심해지고 더 자주 일어날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한 1년이나 한 2년은가 하늘 닫아버리고 비를 주시지 않으면, 땜이 무슨 소용이 있고, 경제활동이 무슨 소용이 있고,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완전히 넘어지는 거죠. 정말 돈만 있으면 살수 있습니까?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회에 이 암호서 8장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주시죠 주여 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건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리라 자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가 하면 이스라엘이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암호소 시대에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여했습니다. 군사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요즘 말로 말하면 흑자 시대예요. 흑자 시대. 그러나 이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가지고 지도자로부터 백성이 이르기까지 온통 돈으로 일관하는 삶을 당시에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차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도 필요 없다 우습게 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암흑시대가 암흑소 시대예요 잘 살았는데 안정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돈이 하나님 된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 입에 생각되는 돈, 돈, 돈, 돈 그렇게 나간 거죠 그 결과. 이스라엘이 무서운 사회로 전략하고 곳곳마다 부정부패가 속출하고 종교는 위선이 되고 사람들의 모든 기준이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 그 가치로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은 30년도 채못 가죠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얼마 전에 모 신문사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았어요 청소년들 대상으로, 1200명 청소년 대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87%가 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통계는 아마 모든 계층에 다 해당될 겁니다 그러니까 87%, 그 청소년들 87% 안에는 글찬이 없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가 우리 글찬까지 포함해서 돈이 최고지, 돈이 최고야 이 사상에 한마디로 쩔어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은 떡만 있으면 돼 경제가 제리야 돈이 있어야 사람 구실을 할수 있어 그 다음이 신앙이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도 살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인간답게 살지 못해 그 입장과 그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느 쪽에 기울고 있어요? 그 마귀의 사상에 기울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말씀에 기울여져 있어요. 예수님 말씀은 한 가지 예수님 말씀이고, 이 사상 주류와 풍조는 그 마귀의 사상이 그 주류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생각과 사상이 거기에 물들어져 있는 거예요.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과 같이 돈이 최고인 가치가 되는 나라에 살게 되면 돈 없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됩니까? 돈 없는 사람은 아마, 야, 살아갈 가치조차 없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한 달에 한 100여만 원 벌어가지고 그렇게 겨우 먹고 사는 사람, 열심히 일을 해서 했는데도 한백여만 밖에 못 본다. 그럼 그 사람은 살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회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나라가 정말 희망이 있는 거고 오늘날 이 대한민국 사회를 구제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생활 신주로 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답답하게도 신자들까지도 이 마귀의 사상에 물들어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찔림이 있고 가책을 받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건줄 믿고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 마귀 사상에 오염되고 있다고 한다면 입을 열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새 마음을 계속 얻으세요. 그렇습니다. 주님 빵이 전부가 아니지요 돈이 전부가 아니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40일을 굶어도 우리는 끝까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물질시험에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생활신조가 되지 않으면 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절박한 것이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돈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시험에 노출됩니다.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신조가 되지 않으면 이내 마음에 각인되지 않으면 사람이 돈으로만 살 수가 없다 빵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지 하나님 말씀이 먼저지 하나님으로 사는 거야 말씀으로 사는 거야 여기에 쫄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각과 삶이 푹 젖어 있어야 여러분 이 절박한 경제 문제에서 시험에 여러분 적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계속 물질시험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 예수님 말씀이 생활신조가 되지 않으면 거의 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살 길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으로 삽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이것을 깊이 명심하고 여러분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유혹은 더 강해올 겁니다 굉장히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치고 들어옵니다 이 마귀의 사상이기 때문에. 그때 이 마귀의 유혹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말씀은 오늘 읽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바로 이 절박한 돈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다. 아멘. 그확신가 언제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장 4절을 우리 한번 크게 읽고 오늘 우리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거기 사람이 거기다가 나는 거기들 나는 한번 붙여 보자. 시작. 나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생활 신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에 내 생각이 적게 하시고 내 가치가 적게 하시고 이 말씀의 사상이 나의 중요한 사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힘이 될 겁니다. 왜냐? 우리는 돈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둘째 날 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새날 성도들의 가장 절박한 이 물질 시험에서 이기는 힘을 갖고 사는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크게 읽어볼까요? 사람이 뜨거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나의 생활 신조로 삼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새 마음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건 절박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둘째 날은 좀 힘있게 좀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산다 하나님으로 사는 자다 그렇게 여러분 한 10분만이라도 부르지죠 우리가 흔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여 이 말씀이 내 생활 신조로 그렇게 하는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아침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